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타레비의 꿈입니다 아,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실버벨, 전부 플렉스 하려면 무려 330개가 필요한 실버벨. 1월 3주차까지 이벤트를 진행하는 실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왜 이렇게 실버벨에 열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무려 무기 파편 500개, 그리고 방어구 파편 180개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태고 무기를 제작할 때 무기 파편은 900개, 방어구를 제작할 때는 방어구 파편 240개가 필요한 걸 감안하면 무기의 경우 약 55%, 방어구의 경우 약 75%를 이벤트로 주는 거기 때문에 태고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죠. 근데 안나와도 너무 안나와. 간단하게 우선순위를 좀 보면 현재 월드보스의 등장은 크자카가 2번, 누베르가 2번, 카란다가 2번으로 등장 빈도가 똑같습니다. 방어구 파편을 주는 빨간코, 베그, 머스크한, 기아스도 일주일 동안 각각 한 번씩 빈도가 똑같죠. 하지만 등장 시간이 다릅니다. 무기를 주는 보스는 두번 나오는 대신에 금요일 날 오후를 제외하고는 전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2시 사이에 나오죠. 방어구 파편을 주는 보스는 전부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놓칠 확률이 더큰 점심시간에 나오는 보스의 파편을 먼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플레이 가능 시간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겠죠. 뭐 우선순위고 뭐고 따지기 싫으면 다 바꿔주면 됩니다. 무기 파편은 50개씩 150개, 방어구 파편은 45개씩 총 180개가 필요해서 총 330개의 실버벨를 모아야 됩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는 12월 24일날 시작했고, 24일은 점검 때문에 못했다고 가정하면 1월 3주차까지 남은 시간은 21일, 그리고 오늘이 28일이니까 17일 남았네요. 330개를 21일 동안 먹으려면 하루에 16개를 먹어야 되고, 4일이 지났으니까 인벤에 64개가 있어야 그 숫자가 맞습니다. 뭐 어쨌든 개수는 그렇다치고 엘리언 사냥, 하둠 사냥, 그리고 대사막, 용맹의 땅까지 다 해봤는데, 결론은 이 이벤트는 대사막에서 수동으로 모아라 라는 퀘스트입니다. 엘리언이나 하둠에서 사냥할 경우에 1시간에 한개를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맹의 땅 같은 경우는 고원 사물 기준으로 한두 개 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핫타임이 아닌데 용맹의 땅에 가면 코인이 너무 아깝죠. 대사막 같은 경우는 핫타임이 아닐 때도 1시간에 10개 내외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다른 곳에서는 드랍률 핫타임을 적용해도 대사막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24시간을 풀로 돌려도 하루에 16개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막에 갈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80분. 이 80분도 사막에서 아르 이벤트까지 해서 80분이죠. 그러면 사냥을 70분 정도 할수 있다고 치면 개같이 아! 엄청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이번 실버벨 이벤트를 이용해서 태고 제작 재료를 많이 모아두시는게 좋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